기분제시서 <웃음> <씨서> 엄청 기대돼요. <웃음> 들어가. <야>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이렇게 타들면 꺼내줘야겠죠? 아, 여기가 저희가 네, 끔하저아기저 저기, 가하 저기, 저기, 저 네.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기기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기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기캠핑 저기, 저기 난 이러고 찍어야지 그럼 음. 음. 카페도 찍어야지 카페도 찍어야지 미칠거 아냐 저기 아. 이쪽으로 가자 아이기배너 이러고 찍어야지 야, 이거 귀엽다 썸네일로 해라 아 <목소리> 조심하세요. <웃음> 이거 다 찍었다 너. 어? 안녕. 고야가 고 가까이가 많 아아빨와 와! 嗯嗯嗯嗯嗯嗯嗯嗯 <웃음> 시원해 야 우리 여기도 아비 와도 나 찍어줘 동영상인데 유튜브 올라갈 동영상인데 5 8 7 10 6 5 4 5 어. 5 3 4 3이4 2 4 2 3 14 15아기 아, 그... 아, 물이 왜 많은데? <웃음> 소프를 먼저 넣었으니까 그러지. 빼 <웃음> 때리지 마, 마음 아프니까. <웃음> 아 사장님이 감사합니다. 챙겨가라 했어, 마트에서 사지 말라 했어. 아, 그래 맛있지 않을까, 그래도? 괜찮은데? <웃음> 뭐가 괜찮아아 <웃음> 진짜 아, 겁나 밍밍할 것 같아 음. 자 저희는 이제 광란의 파티를 지겨볼게요 아, 아, 아, 여기 내방야 아, 야, 두 개를 동시에 놔두면 은 뜨거워 죽지요? 너무 음, 뜨거워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응.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진짜 개 이쁜데 우리의 노력 아 진짜 안 붙어 너내기 아니야? 응 야, 겁나 뜨거운데 겁나 안 붙어요 손 대인 것 같아요, 진짜, 진심으로. 얘 진짜 안 붙는데? 내게 봉신해서 그런 거 아니고? 아직도 엄지가 화끈, 화끈. 야. 난 나랑 탈것고 아, 지이 지금, 지금, 지이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지지 지금, 지금, 어, 그걸로 막 아찔찔찔여서 반갑습니다 와왜안먹은가 매장가자 사오기 흠뭐 배고프다 해서 먹고있어요 이거 먹으니까 배가 고프네요 배고파서 <웃음> 매장가자 사오 안나왔어 포장해야되는데 그럼 저를 먼저 볼까요? 왜이렇게 생겼지? 하 그치 어쨌든 빨리 해볼게요 저는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나? <웃음> 별로 안달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핑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쁘지 않아요? 그라미 <웃음> <수고하십니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예쁘다. 가다 배경 하실은는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서구 너무 심심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찍 찍어요. 친구 음. 어? 탈락 아 no? 뭐 <episodes> <aco> 이렇게... <웃음> <Murray> 이상해 아이고.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는 거야. What's in my f a c h Oh my god How is it? 고마워 보이나? 응들어갔어요